여정현의 미래연구 investinbelly.com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야 참호전과 시가전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달 다음달 뉴스를 전하는 여정현입니다. 1월 예언으로 우크라이나가 공습으로 피해를 입는다 그러나 러시아 항공기도 사라진다는 예언을 전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회담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전쟁은 참호전과 시가전으로 지속되는데요 실제 교전 영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전쟁전 요충지에 차모를 구축하고 곳곳에 대전차 지뢰도 매설하였습니다. 러시아군도 점령한 지역에 상당한 차모를 구축하고 대전차 용치를 부설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매설되어 있는 대전차 지뢰를 제거하는 작업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크레나군은 처음에 비관총을덧어하여 러시아군의 진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아 하나. 어? 하나. 하나. 러시 이 기관총 사수는 전투중 빙거무체에 중 맞는데요. 야트리 с 보야트리 с 야트리 как слышите? Я еще не з а к о 우크라이나군은 드론으로 관측 후박격로 공격을 한후 진지 타에 나서기도 합니다. 한편 다수의 국제 우괜군은 격렬한 시각전에돌입하기도 합니다. 은데 괜찮은데, 괜찮은데, 괜찮은데, g o 은데괜 한 달간 지속된 전쟁은 양쪽 모두에 많은 전사자들을 발생시켰고 슬픔에 빠진 가족들은 유해 송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참모전과 시가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관련 전투 영상에 관심이 있으면 다른... 영상들도 감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